안녕하세요. 띵준이입니다. 먼저 제 영상에는 타임라인이 있으니 아는 부분이 있거나 스킵하고 싶은 부분은 타임라인을 클릭해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어, 요즘은 블렌더를 활용하는 영상이 한국에서도 많이 올라와서 저는 그동안 제 일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어, 요새는 지오메트리 노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지오메트리 노드 부분에서는 옛날에 블렌더 시작할 때처럼 한국어로 설명해주는 영상이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물론 영어가 되면 별로 상관 없겠지만 영어가 되더라도 모국어로 듣는 거랑 이해도가 큰 차이가 날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노드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어렵지 않게 시도해 볼 만한 스케터링 하는 방법을 직접 튜토리얼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 앞으로 지오메트리 노드 영상을 얼마나 올릴진 모르겠지만 활용할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려면 어, 외국어를 잘 못하시더라도 요새 브라우저에는 번역 기능이 있으니 그것을 사용해서 여러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차이가 나게 되므로 튜토리얼을 따라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따라해 본 후에는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되는지 확실하게 이해한 후 변형을 해 보시면 빠르게 흡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블렌더는 항상 최소 릴리즈된 가장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직 정식 릴리즈 안된 알파 버전도 상관없습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는 버전마다 차이가 있고 특정 버전은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최신 버전 유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먼저 보통은 다돼 있겠지만 어, Add-on의 네, 노드 랭글러 a d 온을 활성화해 줍니다 이 a d 온 o n 은 어, 노드를 사용하는 부분에선 다 쓰이는데 지오메트리 노드에선 당연히 쓰이겠죠 어,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어, 이 애셋들을 쓸 건데요 어, 이 에셋들은 다른 분이 만들어 둔걸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디스크립션 란에 주소를 첨부하도록 할 테니 해당 파일을 에셋 브라우저에 등록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펜드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큐브를 놔두고 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큐브를 이제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위에 레이아웃 탭에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창이 바뀌는데요 이 왼쪽에 스프레드 시트 같은 경우는 어, 이게 필요할 때도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걸 없애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합쳐주고 이제 왼쪽에는 포트로 바꿔주겠습니다 네그 다음에 이 큐브를 클릭한 다음에 이 지오메트리 노드 창에서 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지오메트리 노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이 지오메트리 노드는 모디파이어 탭에서 관리를 할수 있으며 지오메트리 노드를 여러 개 만들었을 때 네, 여기서 다른 걸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지오메트리 노드 상태를 보면 지금 현재 지오메트리 그룹 인풋에서 그룹 아웃풋 지오메트리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거를 끊어 보면 어, 큐브가 사라진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 인풋에 있는 지오메트리가 말 그대로 이 큐브를 말한 거고요. 이 아웃풋은 이 노드의 결과물을 볼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이렇게 큐브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시간에는 한번 이 큐브를 활용하지 않고 이 노드 안에서 직접 모델을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은 어, Shift A 누르면 네, 모델링 탭에서는 이렇게 애드 탭이 뜨죠. 자, 지오메트리 노드에서는 이렇게 쓸수 있는 노드가 뜨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항목별로 정리가 되겠고요 메뉴에 서치 창에 네, 검색을 하면 해당 노드가 뜨게 되겠죠. 네, 이것도 어, 저는 스페이스로 지정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서치 메뉴에서 해당 노드를 검색하면 똑같이 이렇게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리드를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hift에 눌러서 Mesh Primitive에 보면 그리드가 있습니다 네, 그리드를 이렇게 부른 다음에 이 가운데에 두면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이제 이 그룹 인풋에 있는 이 큐브 지오메트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기 모델 창에서 에디트 모델에 들어가면 네, 큐브는 그대로 있는데요 뭐 사실 이제 이거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결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제 이 그리드를 이용해서 한번 스캐터링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리드 노드를 자세히 보면 네, 사이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버틱스 개수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뭐, 안 바뀌는 것 같겠지만, 네,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주시면, 네, 이렇게 점개수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냥 5m로 하고,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풀을 뿌려주려면, 이 풀을 뿌리기 위한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에 풀을 인스턴싱 할수 있는 노드를 연결을 해야겠죠 인스턴싱을 할수 있는 노드 그 노드는 L-Shift-A 누르고 인스턴스 탭이 있죠 네 여기서 인스턴스 1. 포인트 말 그대로 포인트에 인스턴싱을 해주는 노드입니다 네 이거 그대로 연결하시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냐 현재 이 그리드의 포인트 그리드의 포인트가 연결이 된 거고요 이 인스턴스 할 것은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로 이번에는 큐브를 한번 인스턴스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큐브가 이 그리드의 포인트에 인스턴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개수를 바꾸면 네, 이렇게 바뀐 걸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큐브가 아니라 풀로 바꾸면 이제 스케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그리드의 포인트에다가만 배치를 하면 전혀 풀밭 느낌이 안 나겠죠 네, 그래서 이 포인트를 흩뿌려 줘야 되는데요 이면 위에다가 포인트를 흩뿌리는 노드가 있습니다 Distribute라고 치시면요 Distribute Points on Face라는 노드가 있는데요 네, 이거 그냥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가 많이 겹친 걸볼수 있죠 자, 노드 랭글러가 활성화가 돼 있다면 Alt, Shift, 좌클릭을 해서 노드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해당 노드만 바로 연결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결과물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Alt, Shift 클릭해서 네, 다른 거 누르면 마찬가지로 이 노드의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distribute point on face의 결과물을 보면 네, 이렇게 포인트가 면 위에 흩뿌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밑에 여러 옵션인데 이 density 값을 늘리면 포인트 이 개수도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밑에 Seed 값을 바꾸면 어, 조금씩 다르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또한 랜덤이 아니라 이 p o i s s o n d i s k 라는 다른 옵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디스턴스 값을 2.1m로 설정하면 네, 그 범위마다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 일단은 많이 흩뿌려 줘야 되니까 랜덤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쯤 되면 뭐 거의 다온 건데요 이 큐브를 어 방금 봤던 그 풀들로 대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에셋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요 제가 디스크립션에 첨부한 그 주소에서 다운받아서 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적당히 여러 개 한번 꽃 가져오고요. 어, 풀도 몇개 한번 가져오고, 마지막으로 돌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일단은 이 꽃은 꽃대로 컬렉션에 모아주고요. 네, 풀은 풀대로. 네, 돌도 마찬가지. 이렇게 모아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지오메트리 노드로 가서 자, 이제 이거 큐브를 바꿔줄 건데요. 자, 바꾸는 방법은 오브젝트 인포라고 치시면 네, 이런 노드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목록을 보시면 방금 추가한 이오브젝트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대충 아무거나 해서 한번 이 인스턴스에 꽂아볼게요. 네, 그러면, 네, 꽃으로 인스턴싱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꽃 하나만 할건 아니고, 이 전부 다 해야겠죠? 그러면, 오젝트 브 인포가 아니라 또 다른 게 있는데, 컬렉션 인포가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설명을 안 해도 감이 오시죠? 컬렉션을 선택해서 해당 컬렉션 안에 있는 애들을 배치해 주는 건데요. 네, 얘를 연결해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게 배치가 돼 있는 걸볼수 있어요. 네, 이거를 좀 괜찮게 만들려면 이 밑에 Pick Instance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Separate Children, Reset Children 이렇게 다 체크해주셔야 이렇게 그리드가 있는 자리에 이렇게 인스턴싱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면 일단 감이 어느 정도 잡히실 것 같은데. 이거를 반복해서 풀도 스케터링하고 이제 락도 좀 뿌려서 밭을 만들 것입니다. 필요없는 노드들은 선택해서 델레트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이 꽃들을 보면 다 스케일이 똑같고 회전 값도 다 똑같은 걸볼수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랜덤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랜덤하게 바꾸는 방법은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를 보시면 여기 로테이션 값과 스케일 값 이렇게 두 개가 다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여기에 랜덤 값을 넣을 것입니다 네, 말 그대로 랜덤 치면 랜덤 밸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용해서 할 건데요 그냥 바로 스케일에 꽂아 보겠습니다 네 지금 크기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랜덤 밸류에 민 값과 맥스 값네 이거는 뭐말 그대로 최소 값과 최대 값그 사이에서 이제 랜덤하게 크기가 배정이 되는 걸볼수 있고요. 어, 지금 플롯으로 해놨는데 이거를 팩터로 바꾸시면 네, 이렇게 팩터 값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이 로테이션이나 스케일 같은 경우 이렇게 보라색인데 보라색의 경우 이 팩터, 팩터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무조건 같은 걸 연결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요. 보통은 같은 걸 연결해서 씁니다. 다만 스케일 같은 경우는 뭐 불러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플롯보다 팩터가 좋은 점이 뭐냐. 어, 예를 들면. 네, 이런 식으로 z 값은 바꾸지 않고, 이렇게 x, y 값의 스케일만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스케일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적당히 0.7에서 1 이렇게 주겠습니다. 근데 로테이션 값에서는 이게 중요할 수 있겠죠. 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복사는 Shift D 누르면 복사할 수 있고요. 자 연결을 하시면 네 이렇게 눕는 걸볼수 있죠. 네 그러면 X, Y 값을 0으로 만들고 Max에서도 이렇게 0으로 만들면 어떻게 된다? 네, 이렇게 Z축으로만 회전하는 값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플로트였으면 네, 이걸 조절할 수가 없죠 XY값도 전부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팩터 값으로 바꿔서 이 XYZ값을 제어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Z값만 바꾸는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탑뷰에서 이 값을 한번 조절해 보면 지금 0.1씩 올리고 있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0.1도가 이렇게 움직이진 않겠죠 네 지금 이 랜덤 밸류의 값은 어, 저희가 흔히 쓰는 그 호도법이 아니어서 어, 이런 식으로 각도가 제가 원하는 대로 어, 회전을 하지 않는데요 뭐 일단 랜덤하게 애초에 회전을 할 거기 때문에 크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아는 그 호도법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뭐 딱히 몰라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실 분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주로 쓰는 그 호도법 각도 그 도로 바꾸려면 어, 이걸 라디안 값으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네, 이걸 라디안 값으로 바꾸는 방법은 어, 구글에 그냥 2 라디안 치면 어, 1도를 어떻게 해야 이렇게 라디안으로 1도가 몇 라디안인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이 값을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팩터 네 팩터 노드니까 이 팩터에 곱하는 노드가 따로 있는데요 팩터 매스라고 치시면 네, 이렇게 노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더하기 a d 로 되어 있는데 멀티플라이로 바꿔주시고요 네, 이거를 여기 중간에 연결해 줍니다 네 그러면 현재 이 랜덤 값이 이렇게 한쪽에 연결이 되어있는데요 네, 이 값에 방금 그 값을 이렇게 곱하면 네, 이제 라디아노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0.1씩 올려봤자 티도 안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한번 20도 해보면 네, 이렇게 살짝 바뀐 걸볼수 있죠 이제 이렇게 스크롤을 해도 적당히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평소에 쓰던 구도법처럼 이 수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적당히 1270도 뭐 주고 네, 마이너스로도 줄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60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x, y 값도 조금씩 네, 값을 주면 네, 좀더 보기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랜덤 해적각과 랜덤 스케일각 두 개를 줬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노드를 활용해서 복사한 다음에 다른 것도 똑같이 하면 금방 끝낼 수 있겠죠 자 먼저 이 노드를 다 선택한 다음에 Ctrl J를 누르면 이렇게 프레임을 쳐줄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이 프레임을 누른 다음에 F2키를 누르면 이름을 바꿔줄 수 있는데요 알아볼 수 있게 뭐 플라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복사할 건데요 네, 이렇게 다 누른 다음에 그냥 Shift D를 입력하시면 지금 이 노드 연결이 끊어진 걸볼수 있어요 네, 그래서 Ctrl Shift D를 하면 이렇게 노드 연결이 유지된 상태로 이렇게 복사가 된걸볼수 있고요 네, 이름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풀, 그래스로 바꿔주고요 지금 이 프레임의 색깔도 바꿔줄 수 있는데요 N키를 누르면 이렇게 패널이 뜨죠? 네, 패널에서 노드, 노드에서 컬러를 이렇게 체크하시면 네, 이렇게 컬러가 바뀐 거볼수 있고 색도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위에 것도 한번 바꿔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바꿔줬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컬렉션 인포에서 이 플라워를 지어주시고 그래스로 바꿔 보시면 네 이렇게 바로 스케터링이 끝난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다른 그룹들은 안 보여도 되니까 이렇게 체크해서 안 보이게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케터링이 끝났는데요. 네,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수를 조절하거나 아니 면 회전 값을 더 주거나 스케일 값을 어, 바꿔주는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풀만 보이잖아요. 근데 풀만 보이면 안 되죠. 꽃도 같이 보여야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이게 해줄 건데요. 네, 같이 보이게 할수 있는 노드는 조인 지오메트리입니다. 서치 창에 JG만 쳐도 뜹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연결해주고요. 여기 보시면 굵은 지오메트리 소켓이 보이는데요. 네, 이런 데는 여러 개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네, 지금 꽃과 뿌리 함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꽃이 너무 많네요 좀 줄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지금 보면 바닥도 없는데요 바닥의 경우 이 그리드를 연결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그냥 연결하면 되겠지만 노드 랭글러가 있으면 좀더 쉽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Alt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뭐가 뜹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조인 지오메트리에 그냥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로 연결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소켓이 많은 데다 연결해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어, 보통은 뭐잘 되긴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연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원하는 데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엔 이제 돌. 마찬가지로 Ctrl-Shift-D로 복사해서 얘를 돌로 바꿔주고요. 돌은 좀 많이 줄여야겠죠? 미리 줄여준 다음에 색도 바꾸고 이름도 좀 바꾸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연결, 해주시면, 이렇게 돌 부더기가 생긴 걸볼수 있는데요. 근데 크기가 뭔가 좀 많이 큰것 같습니다. 자, 원래 돌이 이 정도 크기인데요. 지금 딱 봐도 아무리 랜덤이 있다 해도 크기가 너무 크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값이 좀 잘못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 스케일 값이 1 값이 아니죠. 0.624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스케일을 컨트롤에 눌러서 원값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지금 방금 비정상적으로 컸던 오브젝트들이 어, 정상적으로 돌아온 걸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적당히 스케터링은 된것 같고요. 뭐 이런 값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스케터링은 이게 끝입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 땅, 땅도 이제 뭔가 좀 해줘야겠죠 이제 땅에 마테리얼을 넣어 줄 건데 어, 땅이 넣을 마테리얼 같은 경우 자기가 있는 걸 써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 브릿지, 네, 킥셀 브릿지에서 그냥 적당히 어, 괜찮은 텍스처를 가져와서 쓰려고 합니다 네, 킥셀에서 뭐 서페이스 탭에 있는 적당한 텍스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쉐이딩 탭에서 연결해 줄 건데요. 노드 랭글러가 활성화돼 있으면 아, 이 BSDF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T를 누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자기가 쓸이 텍스처만 다중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자동으로. 해당 소켓에 맞게 연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마테리얼을 만들었는데 지금 땅 부분이 흰색인 걸볼수 있어요 어,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이 그리드는 메쉬로 만든 게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이 지오메트리 노드 안에서 만든 이 그리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노드 안에서 마테리얼을 지정해야 정상적으로 나오겠죠 이 풀들은 마테리얼이 나온 이유가 애초에 마테리얼이 적용된 어, 이런 오브젝트들을 가져와서 쓴 거니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리드에 마테리얼을 지정해 줄 건데요 네, setMaterial이라고 검색하면 네,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방금 만든 마테리얼을 지정하면 네, 지금 뭔가 색이 바뀐 걸볼수 있는데요 네이 마테리얼을 좀 조정을 해서 어, 제대로 나오게 바꾸겠습니다 네, 뭐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하면 아주 기본적인 스캐터링 끝났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몇개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리드를 굴곡을 한번 줘볼 건데요. 굴곡을 어떻게 주느냐이셋 t 포지션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자, 이 노드는 네 포지션과 오프셋 이렇게 속해있고요. 뭐 일단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l t Shift 자, 클릭하면 미리 볼수 있죠. 뭐 포지션은 뭐가 없으니까 오프셋 값을 먼저 한번 만져보면 네, 오프셋은 말 그대로 이렇게 위치값 바꿔 줄 수가 있는데요. 이오프셋에 어, 흑백의 맵이 있으면 그 흑백 값에 따라 이 Z값만 바꿔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바꾸느냐? 자, 먼저 이 그리드가 면이 지금 몇개 없는데요. 면이 많아야 디스플레이스를 줬을 때 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을 늘려야 되는데, 면은 어떻게 늘리냐? 서브 디바이드라고 치시면 네, 서브 디바이드 노드가 있는데요. 얘를 연결한 후 레벨을 이렇게 올려보시면 네, 이렇게 면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직사각형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개수가 안 맞아서 직사각형인데 어, 이 사이즈가 제가 어떻게 늘려도 네, 1m씩 늘리면 항상 정사각형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냥 간단한 수학인데요. 뭐 예를 들어 5m인 정사각형에 1m짜리 정사각형을 안에 만들어주려면 점이 몇 개여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요. 그냥 5m에서 플러스 1에서 점이 6개면 네, 1m짜리 정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네, 1m짜리 정사각형이 이렇게 5개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늘렸을 때 자동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인풋 노드에다가 사이즈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풋 노드에 사이즈를 연결하면 이 모디파이어 탭에서 이지 m 오메트리 노드에서 네 이제 사이즈를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그 다음에 이 값을 이버텍스 여기에 연결할 건데요 그냥 연결하면 지금 5미터니까 5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정사각형이 아닌데요 여기에 플러스 1 더해주겠습니다 매스 노드라고 치시면, 네, 바로 a 드가 있죠? 네, 지금 더하기를 해줄 거니까,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v a l 값에 1을 입력하시면, 네, 5 플러스 1 돼가지고 6이 된 겁니다. 네, 이거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이 y 값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자, 연결할 때 미리 연결되어 있는 노드가 있으면, 어, 해당 연결된 그 줄이 밑으로 이렇게 이동하니까, 이렇게 끊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Y에 연결해 주시면 네 지금 완료가 된는데요 사이즈를 한번 7m로 바꿔 보겠습니다 네 지금 크기가 유지되면서 정사각형이 그냥 늘어난 걸볼수 있죠 네, 3m로 바꿔도 한 가지입니다 다만 이거는 소수점은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소수점으로 이렇게 늘리시면 뭐 정사각형이 당연히 깨지겠죠 네 그래서 이 미터를 소수점이 안 되게 바꿔줄 건데요 네, N키를 눌러서 여기서 그룹에 가시면 이 인풋과 아웃풋이 다 있습니다 어, 여기서 사이즈 이 X, Y를 바꿔줄 건데요 지금 타입이 플롯이어서 소수점이 가능한 것이고요 어, 여기서 인티저로 바꿔주시면 이제 소수점이 불가능합니다 정수만 가능하고요 이걸 마찬가지로 Y에도 적용해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크롤 해도 소수점으로 갈 상황이 없게 되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폴트 값과 민맥스가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기본값. 뭐 1로 해두겠습니다. 민값도 1. 맥스는 최대인데요. 뭐50 정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름도 바꿔줄 수 있는데요. 그냥 사이즈 XY어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대로 두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4m짜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4m짜리가 서 u b 바이드 i 4레벨 정도 받으면 뭐 이렇게 면이 많아지네요 자 여기에 이제 방금 말했던 그 맵을 추가해서 오프셋에 연결해 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텍스처가 내장 있는 게몇개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써도 되는데 어, 여기서 뭐 무스 그레이브나 노이즈 브로니 웨이브 뭐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괜찮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시면 좋은 점은 이 맵에 값을 바꿔서 즉각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무스 그레이브의 하이트 값을 오프셋에 연결하면 어, 안 바뀌는데 지금 미리 보기 안 돼서 그렇고요 Alt Shift 자 클릭 네 지금 뭔가 Z축으로도 옮겼고 X나 Y축으로도 뭔가 이동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z축으로만 이 영향을 받게 해줄 건데요. 자, x, y, z라고 검색하시면 combine x, y, z, separate x, y, z 이런 식으로 어, 이 좌표 값을 따로따로 줄수 있는 노드가 있는데요. 이 combine x, y, z에서 이 height 값을 z에 연결한 후에 offset에 연결하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z축으로만 영향을 받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 무스 그레이브에서 스케일을 좀 많이 줄여줘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굴곡을 줄수 있고요. 네, 뭐 디테일 값을 좀 주시면 살짝 이런 식으로 디테일도 줄수 있습니다. 자, 지금 3D로 돼 있는데 4D로 바꾸신 후에 이 새로 생긴 W 값을 조절해 보시면 이렇게 좀더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굴곡을 줬고요. 자 이거를 이제 그대로 다시 이 스케터링한 노드들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이 연결이 돼 있는데 자 이거를 Shift 우클릭하면 점이 생긴다고 처음에 보여드렸죠. 네 이렇게 여러 개 있는 데서 Shift 즉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동그란 스켓에 그냥 바로 연결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한꺼번에 다 연결이 바뀐 것을 볼수 있는데요. 네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그라운드의 굴곡에 따라 위치가 다 변형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물고기진 또한 이렇게 네, 제가 원하는 대로 크기를 바꿔줄 수 있고 계속 랜덤하게 포인트가 생성이 되는 네, 이런 간단한 스케터링을 배워봤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고 어, 다시 복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뒤에 부분에 또 추가로 웨이트 페인팅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안 하셔도 되고요 복습 한 뒤에 하시면 좀더 버겁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일단은 웨이트 페인트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탭 누르면 네, 웨이트 페인트가 있겠죠 웨이트 페인트를 클릭한 다음에 자 지금 이 지오메트리 노드 풀들이 거슬리니까 자이 모니터를 눌러서 꺼주면 어떻게 되냐 자다 사라집니다 네 이건 당연한 건데요 지오메트리 노드 안에서 만들었던 그리드이기 때문에 어, 이거를 제가 웨이트 페인팅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웨이트 페인팅은 어, 여기 컬렉션에 진짜로 있는 메시에다가 하는 거지 이 지오메트리 노드 안에 있는 이 그리드 안에다 하는 것은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직접 플랜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이거 숨겨 주겠습니다. 이름 좀 바꾸고, 네, 먼저 플랜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지오메트리 노드를 적용을 해줄 건데요. 먼저 모디파이어에서 그냥 지키 누르면 지오메트리 노드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 방금 만든 거 그냥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플랜 상관없이 그리드가 만들어져서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겠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 그리드를 사용을 안 하고 이 지오메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리드를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우기 전에 먼저 이 지오메트리 노드를 이 복사, 복사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따로 관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복사를 안 하고 방금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지운 다음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 전에 만들어뒀던 얘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복사를 한 거를 이렇게 이제 지워주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거를 지오메트리 그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N키 눌러서 이 사이즈 XY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쉽게 적용이 된걸볼수 있는데요. 어, 너무 귀엽네요 적당히 키우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웨이트 페인트를 할 건데요. 자 웨이트 페인트는 지금 바로 하면 어차피 잘안될 겁니다. 왜냐? 버텍스가 있어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서브 디바이드를 줄수 있지만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원래 메시는 어차피 점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오브젝트에 서브 디바이드를 준 다음에 웨이트 페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클릭하면 서브 디바이드 바로 있죠 뭐 적당히 여러 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정도면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웨이트 페인트로. 네, 이 창이 안 보여서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당히 그냥 뭐 어차피 어떻게 나오나 확인하는 거니까 적당히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웨이트 페인트 줬고요. 자, 여기 버텍스 그룹에서 지금 그냥 이름이 그룹인데 적당히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 뭐 정도로 하면 보기 쉽겠네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켜주겠습니다. 자, 이 웨이트 페인트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가져오냐? 뭐이 버텍스 그룹을 가져와서 쓰면 되는 건데요. 자, 이걸 가져오는 방법은 자어트리 t 트라고 검색하시면 뭐 많이 나온데요. 여기서 named 어트리 t 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속성 값 가져온 건데요. 이 name 클릭하시면 방금 만들어뒀던 이 포인트 플라워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거 지정해 주시고요. 자 이거를 네, 그냥 이 상태로 스케일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됐죠? 자, 이것만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방금 웨이트 페인팅한 부분만 이렇게 생긴 걸볼수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 지오메트리 노드 꺼서 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네, 방금 위트 페인팅한 대로 이렇게 스케일이 조정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네, 스케일에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스케일이 아니라 뭐이 셀렉션에 연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스케일은 조정이 안 되고 그냥 그 영역에 이렇게 뿌려지게 됩니다. 대신 그 영역을 제외한 부분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쓸건 아니고 스케일에 연결한 다음에 웨이트 페인팅 한번 대충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얼마나 가중치를 주느냐에 따라 스케일이 다른 꽃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 플라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 똑같이 줄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거를 네, 버텍스 그룹을 여러 개 만들면 네, 완전히 제가 원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지금 이렇게 하시면 제가 가중치 준 만큼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바뀌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이 랜덤 밸류까지 합쳐 줄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느냐 자, 방금 썼던 이 벡터 매스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네, 이거 여기 연결하고 이 랜덤 밸류 연결을 한 다음에 이 스케일에 연결해 을 보시면 네, 지금 이 랜덤 스케일까지 같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근데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할수 있다는 것을 <웃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네임드 어트리뷰트 이 노드를 써서 했는데 사실 이렇게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인풋에서 만들어 쓸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뭐 이번에 팩터 팩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팩터로 한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뭔가 크로스된 거 있죠? 이거 누르시면 빈칸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플라워 걸 지정해주시면 지금 이제 이 값은 그 가중치 웨이트 페인팅한 그거랑 똑같은 네, 값을 갖는 거고요. 이걸 그대로 여기 똑같이 연결하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랑 같은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 노드를 안 불러와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쓰면 좋은 점은 여기서 내가 다른 웨이트 페인팅을 한 거를 바로 적용해 볼 수도 있다. 뭐이 정도가 있겠네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웨이트 페인팅을 해서도 스케터링을 할수 있다는 것을 또 배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뭐 까도까도 양파처럼 뭐가 자꾸 나온 것 같은데 어이 스케터링한 오브젝트에 약간의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그냥 이 회전값에 어 프레임마다 바뀌는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어떻게 하든요 그냥 v 류라고 입력하시면 v 류 그냥 값을 넣을 수 있는 로드가 나온대요 자 여기서 샵 프레임을 하시면 이제 프레임이랑 연동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뭐 적당히 한 150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뭔가 보라색이 됐죠 네 시프트 스페이스로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해 보시면 v 류 값이 계속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 값을 로테이션 값에 넣으면 네,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겠죠. 네, 이값 중간에 x, y, z combine x, y, z 를 불러서 어, z 값으로만 한번 이 값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벡터 매스 하나 더 복사한 다음에 여기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생을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너무 많으면 아마 렉 걸릴 거예요 네, 그래서 꽃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Z축으로만 동그랗게 돌아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쓸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이건 없애고 다른 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무스 그레이브 텍스처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D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 W에 방금 했던 거 그대로 한 입력해보고, 자 이거 그대로 로테이션에 넣어주시면요. 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거 수치를 조절하시면 뭐좀 다르게 해줄 수 있는데요. 자이 값을 좀 다른 방법으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절 안할 노드는 H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작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자, 무스 그레이브 텍스처를 맵레인지 라는 노드를 사용해서 자, 이걸 좀 조정을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플럼 민맥스 그리고 투민맥스가 있는데요 자, 이거의 맥스 값을 좀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방금보다 훨씬 조금 최대값이 좀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민값 같은 경우는 올려주시면 지금 점점 울어진걸볼수 있는데요 자, 이건 그냥 안 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50프레임이 최대여서 좀뭐할것 같으면 계속 끊기는데 500으로 늘린 다음에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움직이는 게 어느 부분만 움직이고 좀안 움직인 부분도 있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무스 그레이브 텍스처가 그냥 원래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자 이거를 뭐 스케일을 사용해서 조금 무마시켜 주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텍스처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네요. 백터 값을 연결하면. 자, 이 노이즈 텍스처 같은 경우에 뭔가 좀 기울어진 걸볼수 있는데요. 자, 이 텍스처마다 이 백터 s로 0.5씩. 자 0.5를 마이너스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똑바로 쓴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건 텍처마다그 중간값 회색 회색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해당 좌표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볼수 있고요. 자 그거를 다시 제가 0.5 마이너스해서 고쳐준 것입니다. 네, 뭐 일단 애니메이션 주는 방법은 뭐 이런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전부 다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굳이 새로 만들 필요 없고 똑같이 주고 싶으시면 요거를 복사해서 자 지금 복사할 때이 프레임까지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자, 복사 완료한 다음에 Alt-P 누르시면 해당 영역에서 어, 제외시켜 줄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을 한 다음에 그대로 하시면 적용이 네, 바로 됐겠죠? 물론 이거는 같은 노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전 값이 같고요 만약에 다르게 주고 싶다 하시면 뭐 이런 다른 노드를 연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다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노드 정리 좀해 줬고요 자 그냥 회전값 똑같이 주려고 자 이거 그냥 프레임 따로 만들어서 값을 두개 연결해 줬고요 밑에는 돌이니까 당연히 회전값 주면 안 되겠죠 움직이면 안 되니까 네, 그 다음에 그 랜덤 로테이션 값은 사용을 안할 거니까 그냥 제거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상당히 간단해졌죠 근데 이렇게 해보면 참 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명 안한게 방금 제가 0.5 값을 네, 빼줬었는데요. 네, 지금 서브 트랙이어서 지금 마이너스 맞고요. 자그 그 값을 어 0.3 정도만 빼서 살짝 기울어지게 바꿔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노이즈 텍스처와 무스 그레이브 텍스처를 어두 개를 그냥 좀 섞었습니다. 네, 섞었더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정도 됐으면 마무리로 사이클랜더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카메라를 설치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요 저는 설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설치해서 보면 좋은 점이 아무래도 스케터링을 하면 이게 좀 많아서 컴퓨터가 아무래도 렌더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 컨트롤 B로 영역을 설정한 뒤에 이 렌더로 바꾸시면 그 부분만 렌더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볼수 있겠죠. 이 카메라를 좀더 앞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컨트롤 B를 눌러서 뭐 이렇게 하시면 근데 이 부분만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빨리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라이트도 없고 월드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어, 월드 그냥 대충 HDRI 하나 그냥 이렇게 하면 보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플루을 간단하게 만들어 줄수 있었습니다 네, 뭐이 상태에서 자기가 뭐 포인트 라이트 추가해서 디테일을 어, 좀 줘도 되고요 자, 또한 이 지오메트리 노드의 이 X, Y 값만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 무스 그레이브 텍스처로 만든 이 굴곡을 이 W 값을 여기에 연결해 주시면 인풋에 연결하면 여기 인풋에서 쉽게 이런 식으로 바꿔 줄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인풋에 이 density 값을 연결해 주시면 네이 개수를 여기서 조정을 할수 있고 또한 이 seed 값을 연결하면 네 이제 여러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geometry 노드는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을 여러 개 연결해서 이렇게 편하게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운 이것들은 되게 사실 간단한 부분입니다.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하지만 간단하지만 뭐 일단 시작이 중요하니까 네, 이 간단한 노드들로 먼저 발을 들이고 그 뒤에 이제 점점 배워 나가면서 이제 어려운 부분도 먼저 알아볼 수 있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띵준이었습니다.